자 하고 도망가 도망가 야 이거 뭐야 이거 너가 잘못한 거잖아 이건 주인공이 잘못됐는데요 쓰레기 처리하는 곳입니다 저 뭐야 오 온다 온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의 신규 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완전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바로 버격이님의 팬메이드 영상 보러 갈까요 렛츠 i 리자 영상 시작합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스팅키 조회를 찾아가게 되는데 자이 문을 엽니다 짜잔! 우와 쓰레기를 먹고 있는? 먹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모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렇게 많은 동상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이중 하나가 진짜라고 하는데 과연 뭘지 주인공이 찾아내야 됩니다 어? 이상 한 연기가 나고있죠? 드론으로 찾습니다 자! 야 맞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자 이제 본편 시작입니다 쫓아가는 주인공 과연 어? 카드키를 버리고 왔는데? 자 카드키를 줍고 찍고 문이 열립니다 어 뭐야 오! 약간 쓰레기 더미들이 있는데? 아! 여기에서 스팅키 조엘의 미션이 있습니다. 아! 재활용을 제대로 된 재활용 바구니에 넣어라 이말이네요. 헷갈리게 섞지 말라고 하네요. 자! 버섯? 쓰레기 버섯 같은 게 있죠. 무슨 캔이 있고 아 약간 이번 주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미션인 것 같네요 자꾸 쓰레기통을 뒤지더라니 오케이 알맞게 재활용 바구니 넣으면 된다고 하죠 푸드 음식 쓰레기 어와다엿다 버리네 그냥 우와 개념이 없는 주인공 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와우, 야 위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스팀키 조엘 재활용을 제대로 안 해서 화났습니다. 오오오, 쳤어 오오오, 뭐야? 다시 쓰레기를 줍는 주인공 케이 종이 잘 모으고 있고, 이제 제대로 버리는 일만 남았죠. 자, 이번에는 개념 있는 주인공이 되어 봅시다. 음식물! 어 어랑? 어? 야 똑같잖아. 이 바보야. 야 뭐야? 아 그랑 똑같잖아. 야 안돼. 야 도망가 도망가. 이뭐 이런 인성이 안 좋은 주인공이 다 있나? 카드 키를 다시 작동시켜야 됩니다. 자 하고 도망가 도망가. 야이 이거 뭐야 이거 너가 잘못한 거잖아. 이건 주인공이 잘못됐는데요. 야, 쓰레기 처리하는 곳입니다. 자 뭐야? 오 온다 온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그대로 재활용처럼 분리가 된 스팅키 조엘 야 이거 뭐야 결국엔 자신이 처리가 됐는데요? 자 다른 곳에 온 주인공 여기서 신기 몬스터 오! 누들 닌자라고 써있네요 나는 항상 움직여 좋은 모양일 때 라고 하네요 와, 이 친구가 그 앤드류구나 슬링킹 앤드류 야 궁금합니다 드디어 나온 새로운 몬스터 과연 그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이 마미롱 레가 아니야 오 뭐야 여러분 이거 파피 플레이 타임의 마미롱 레가 아니에요 야 근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편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이번 영상은 썸베리님의 영상인데요. 저번 영상이어서 지랍 멜만의 추격을 피해 달아난 주인공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주인공. 오! 여기서 지랍 멜만이 떨어져서 죽죠. 그리고 새로운 방이 왔는데, 검은상어의 문과 스팅어플린의 문이 있죠. 자, 검은상어의 문에 들어갑니다. 오, 이 친구 상당히 크기가 큰 몬스터예요. 자, 문을 엽니다. 오! 야, 생각보다 작은데? 야, 약간 이번 검은상어는 좀 오랑우탄처럼 생겼어요. 자, 어디론가 도망가는 검은상어. 어, 뭐지 여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그거잖아 이거 먹이기님의 그 피그스터 장면이네요. 아 역시 먹이를 먹고 커진 블랙샤크. 야 이거 뭐 팬메이드의 팬메이드인데? 자이 먹이를 먹게 되면 몬스터가 커져서 주인공을 위협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먹이를 저렇게 끌어올려줘야 돼요. 못 먹게. 자, 이거 뭐, 버기혁이님의 영상이랑 비슷합니다. 자, 결국에 먹게 된 블랙샤크. 엄청 커지는데, 역시 주인공한테 오면서 잡아먹히네요. 야, 이팬메이드 팬메이드 영상. 야, 진짜 버기혁이님 인기가 많은가 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번 영상은 굿허기님의 영상입니다. 여기서도 새로운 몬스터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자,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공 오! 새로운 몬스터의 그림입니다 야 대박인데? 야 셰프 피그스토에 이어서 새로운 셰프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과연 어떨지 저 어떤 부엌이죠? 음식이 활활 타고 있어 일단 미션인가 봅니다. 저 키시민씨 딱지를 얻는거 야 뭐가 활발 불타고있는데? 오케이 찾았고 아직까지 무슨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오! 뭐야! 야 갑자기 등장했어! 오제 셰프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오... 야, 후라이팬을 들고 쫓아옵니다. 야, 뭐야, 뭐야, 뭐야? 헤? 이 친구 이름이 셸리라고 해요, 셸리. 야, 계속해서 추격전을 벌이는데 속도가 <웃음> 너무 느린데? 엄청 느려요. 뭐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데? 야, 쫓아와봐. 자,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못 쫓아오는 셸리 셰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테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